아저씨 갔다 올게요. 근데 조발이 나왔을 때 그거를 아직도 쌍칼구멍 뚫어지기가 너무나 지금이라도 갈라서 일만하로 무엇가 좋은 게좀 나왔으면 하는데. 안 나온다면 악당고 무언가 좋은 게나와버렸어 무언가 좋은 게 63? 아 네, 아니, 오늘 시장인 선수들 크로스? 어, 너무 잘뽑아요 무언가 좋은 게 떠버렸는데요. 어, 문 네? 어떻게 해야지? 한 점이 더 시장에 나다 와, 이거 어모았다 어, 그 하고, 그다가져 와, 룩사 재밌는 거야. 이번 달에 7라모델면 끝났네요. 그날백이 재민. 오른쪽! 아. 길이 끝난데요 그렇죠. 심전의 하필이면 나온 게 코볼트 코볼트라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산 아 선수가 그동안 방어적으로 아 플레이했던 것들이 오히려 좋았다. 야, 그러니까 이가 숨을 숨기고 있었다. 룩상 크롱스 코볼트 코볼트 끝났죠. 아니 이거는 아까 악당 안 했으면 코볼트 코볼트 없었죠. 그리고 방어적으로 플레이 안 했으면 코볼트 코볼트. 그렇죠. 아니 코볼트. 아 야, 해설들은 그래도 퀘스트 중에 뭔가 하나는 섞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아니라 그, 방어가 어, 최선의 음, 공격이었어. 그렇죠. 아완그 반대격 해대면서 코발트 초장 나가고 경기 마무리. 신나이3데이 이걸 역전하나요? 이걸 마무리 시킵니다. <웃음> 모뭔가의 버프가 팔이 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웃음> 그런 점에서. <웃음> 아, 사과의 실수라고 할수 <웃음> 있습니다. 기도했었던 칼이 줄었라고 나오는. 말리고스 폭발로 빨 정리 가능하고. 지금은 얼음의 오리를 고르는 것도 좋은데. 오, 이거는 눈 운에 가요? 따라서 최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말리고스의 화살을 그리고 다 맞추는 본체를한 아, 대도 안맞추는 여기 엄능력까지. 와. 와, 힘줄었다 나가. 어. 에이, 아, 안 되죠. 예. 네. 하지만 말리말리 영불이라면? 하지만 말리말리 영불영불이라면? 가능은 하지 야수가 없어 빠다 온안치고도 이겨 하지만 말리말리 영불영불이라면? 이걸 <zeros> <크다. 셋> <Jedmak> 야, 버그야? 뭐야 또나 타겟팅 제대로 했는데 왜 그래 또아왜또 아, 나한테 그래 별을 10개밖에 못 먹은 거? 그거 하나가 안 좋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게 자꾸 아쉬움으로 남아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거 같아요 야 이건 먹어야겠다 이거 안 먹을 수 있나? 저거라도 먹죠 안좋은 일 없었습니다 솔라리안 프라임 나와줬는데 증발 지능 불기둥 하하 오 마이 갓 god! Oh my god! Oh my 거 o d Oh my god! Oh my god! o 숨결 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요 o d Oh my 이 o d o 가 my god! Oh my g 스 정의의 성서 신성화 공격 정의의 성서 신성화 공격하면 끝나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가면 끝나지 않아요? 정의의 성서 와아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용좀많하는데